잠시 후 시사 매거진 2580 특별판을 보내드립니다. 유럽에서 한류 열풍이 거셉니다. k p o 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류 실패와 문제점을 현지 취재했습니다.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노인과 여성 20명을 잔혹하게 살해 세상을 충격에 몰아놓은 유영철을 기억하십니다. 살인마가 되기 전 유영철의 모습을 담은 미공개 영상을 통해 살인마가 태어나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진단해 봤습니다 보육지책일지, 자충수가 될지,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의 실체와 나아가 보수 통합에 미칠 파장을 취재했습니다. 와디스 출근 아침마다 울고 잠시 후 앙코르 설 특집 2020 송가인 콘서트 고맙습니다 일부를 보내드립니다